왼쪽 한개 곁들여진. 저는. 억지예요, 이거. 이거 어떻게 하거 됐어, 다 됐어. 다 돼. 이거 다 됐다니까. 이다 돼. 오랜만에 축구로. 축구 축구로. 축구로. 축해 축구로. 축구축구 아, 이구로 축구로. 축구로. 축구로. 축구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